그것이 우리의 그 삶의 존재의 당위가 되고 목표가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하와가 하나님께 대한 넉넉한 사랑을 가지지 못해서 시험에 빠졌다는 그큰 토대 위에서 하나님께 대한 넉넉한 사랑이라는 것이 것을 그, 어떻게 나타냈어야 하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뜻과 말씀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그 창조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계시하신 내용이 있고, 또 이제 이렇게 특별한 말씀으로 계시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충분히 알수 있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랑을 잘 표출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이제 하나님을 인격자로 사랑해야지만, 인격자로서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이렇다 저렇다,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먼저는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을 우리가 알고 느끼는 것이 항상 중요한데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사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고 사랑을 요구하실 만한 분으로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가질 수 있을 만큼 확연히 스스로를 우리에게 게시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그 사랑이 많으신 분이죠. 아, 다 충분히 알려주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 사랑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못 받았다 못 들었다 못 확인했다고 라 말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게 명령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 것인가 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어떤 것이 참된 사랑이며 어떤 것이 참된 사랑이 아닌가 하는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정당하게 정상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 마련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이죠.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반적으로. 공부 안 해도 얼마든지 살수 있는데,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효율성도 뭐 따져볼 수 있는 거고요. 인생에 그,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그, 우리 이제 손, 선대들이 정리해 놓은 것들을 그 참고해서 거기 그분들이 시행착오한 것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공부 안 하면 안한 만큼의 대우를 세상 속에서 그대로 받게 되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은 내가, 어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제 그건 이제 뭐 일반은 총 안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남들이 시행착오에서 실수했던 것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바른 그, 삶을 산다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제 떠돌아다니는 얘기, 자기 얘기가 아니라 자기의 삶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떠돌아다니는 얘기, 그 한가한 얘기들만 하는 거예요. 책을 안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다고 그래요. 정치 얘기하고 예, 노는 얘기하고 먹는 얘기하고 그 이상은 얘기하지 못한다. 공부 안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 예. <웃음> 일반적으로도 공부를 하면, 아, 이제, 인생이, 나름대로 이제 상대적으로라도 인생이 보이고, 나름대로 시행착오를 덜 범하는 그런 일을 한다. <웃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저 도덕 공부, 뭐법 공부, 정치 공부, 뭐 사회 공부, 그런 뭐 예술에 대한 뭐 각양의 공부들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 이유가 가장 효율적으로 실수하지 않고 그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명료하게 계시해 주신 것들을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신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또 종말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아주 성경 게시에 명료하게 알려주셔서 교회 속에서 그걸 알게 하셨는데 그거를 따라서 공부 과연 그런가 하고 살펴보고 확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단의 말에 몇십 년씩 뭐 장로교 다니다가도 무슨 뭐 저기 오순절로 가 버리고 이게 장로교가 뭔지 모르니까 그리고 오순절로 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 그리고 장로교하고 감리교하고 경계 없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성, 성결교회도 다 같은 교회인데 뭐 이런 식으로 자기 판단이 있는 거예요. 성경적 판단이 아니라 자기 판단으로 그러면 이게 사실 돌트 그 돌트 회의에서 정죄한 게그 그 알미니안, 웨슬리안들 그런 사상을 정죄했거든요. 그 이단으로 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성경과 그런 성경을 정리한 그 역사를 알지 못하면 결국은 이 혼돈 가운데 자기가 뭘 믿고 있는지 어디로 살아가야 되는뭐 어, 어떻게 사는 건지 잘 사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사실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흠을 얻는 것보다도 더 귀히 여기고 자세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가 이단 사이비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이 명료하게 계시해줬잖아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른이 된다는 건 말이죠. 사상이 명료해진다는 거예요. 사상이. 어떤 사상이. 하나님에 대한 사상, 그리도에 대한 사상, 뭐 성신에 대한 사상이 명료하고 그것대로 자기 삶을 움직여가는 거죠. 그게 어른이 되어 가는 교회 속에서 근데 그게 그런 그럴까 그런가 이런 명료한 생각이 없는 것은 이게 그리스도를 그 공부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거죠. 일반은 정을 무시하고 특별한 쪽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한탕주의 심정으로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려고 하는 하나님이 뭐 은혜 주셔야 뭐 아는 거지 뭐. 근데 은혜 주시는데 우리가 모르는 내용을 막 주시지는 않잖아요 아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더 은혜를 은혜 위에 은혜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명료하게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고 더 정확하게 사랑하는 거고 이웃에 대해서도 더 바르게 하는. 그러니까 그것을 바르게 배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 선생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의 말은 나는 그렇게 잘못 살아도 저 사람의 말은 맞다 신뢰할 만하다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은 진짜 주님과의 바른 교통 속에서 바른 명료한 지식을 알게 돼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한다 그럴 때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 우리의 앞선자로서 인정하고 권위도 인정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지식과 참된 신앙의 행위가 하나님과의 참된 그 알면서,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인격적인 교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띄워놓고 인격적을 교통하면 신비주의로 가는 거죠. 그런데 성신을 배제하고 또 성경만 보면 자유주의로 가는 거죠. 자유주의로. 그게 명, 명백해요 신자는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명료하게 다 계시하신 것을 늘 사모하고 그걸 그 찾아 찾아봐야 돼. 요 구하고 자꾸 두드려봐요. 그게 안 되니까 그거를 그걸 그런 그게 이제 습관인데요. 좋은 습관이잖아요. 애들 공부 안 하고 뺀질거리면 애들 안 되잖아요. 일반적으로도 이 주의 백성들도 뺀질거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게을리하고. 네? 이러면 그 알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뭐 신뢰도 못 봤죠, 교회 속에서. 신뢰도 못 봤고, 존중도 못 봤고, 공경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거는 그분이 완전하게 보여주시고, 완전하게 행동하신 거예요. 완전하게 보여주시고, 완전하게 행동그 사람 말은 맞는데 행동은 아니야. 이러면, 그게, 누가 그걸, 그 사람을 믿겠어요? 그 사람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어떻게 그 정상하게 이루고 살겠어요? 안 되는 것. 하와의 경우에 있어서도 충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하게 장성해 가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시고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가질 수 있게 하시려고 사랑을 받으실 하나님이신 것을 충분히 알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입니다. 일반 게시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그 특별 게시를 통해서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분의 그, 그분의 인격성과 그분의 그, 그, 어떠하심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 그분이 참, 말씀하시고 창조하시고 그 말씀대로 섭리하시고 또 말씀으로 그, 저 친히 명령해 주셨으니까 그게, 그걸 게그 인격적으로 받은 아담과 하오로서는 그걸 충분히 그 사랑을 알고 거기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거죠. 하와가 하나님을 사랑할 만큼 알게 하신 문제에 대해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의 신비한 세계의 일이니까 그렇겠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않다 하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불비하셔서 넉넉히 모든 것을 주시지 않해서 우리가 충분히 사랑치 못했습니다 하고 핑계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 충분히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리토를 통해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핑계할 수가 없어요. 아이, 이미 명룡하게 그, 이미 명료하게 객관적으로 주어져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비밀스러운 것이지만 신자들에게는 그게 단순히 비밀로 있지 않아요. 그걸 알려주시니까. 죄의 말씀과 성신으로 알려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참되고 정당한 사랑을 가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잘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게시해 주셨습니다. 일반 게시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한 까닭에 특별한 게시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봐야만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안 보았을지라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사랑해야만 하나님께 대해서 정당한 우리의 생활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했잖아요.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보지 못했지만 말씀과 성신으로 꼭 보는 것 같이 어, 믿게 됐으니까 참 복이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사랑하는 그분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혹은 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에서 하나님을 어떤 관념 가운데 생각한다든지 사, 사랑한다든지 알아본다든지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말보다는 안다는 말또 알아본다는 말이 우리로서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좀더 쓰기 쉬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과연 어떤 분인가 알아봐야겠다 하는 지적탐구라는 것이 사랑한다는 것보다 우리에게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그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 곧 인격자가 되어야 하겠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보겠다 할 때는 그가 확실한, 확실한 인격자인지 아닌지 그것도 조사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김홍전 목사님에 대해서 누가 그분의 신학과 사상을 알아보려고 우리 왜 바깥에서 IRC나 IRPC 바깥에서 연구해 본다 그러면 한계가 있겠지요. 왜냐하면 그분의 글로만 그분을 판단해야 되니까. 그분이 인격적으로 어떻게 그, 어떻게 그 관계를 이루었고, 어떤 교회를 이루려고 했고, 어떤 것을 지향하고 나갔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소통한 게 없으니까, 글로만 접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왜 다섯 가지 그 한국교회 문제를 알고, 그 다섯 가지 문제를 왜 그걸 드러내놓고 하셨는지, 그 교회적 모임 속에서 그,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사명 해 가지고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길로 해 가지고 우리 교회도 우리가 그거 배웠지만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나와 있는 책만 가지고 김홍전 목사님을 연구하면 그만큼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격적인 교통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사실 지금 그,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 하는 말이 혹은 하나님을 알아본다 하는 말이 쉽게 쓰이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아, 혹은 이런 것을 하나님으로 하자 하는 생각에 이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인격자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어떤 위대한 덕과 힘을 하나님이라고 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저희 우주론적 변증, 뭐 도덕론적 변증 그, 그 배웠잖아요. 그 그것이 철학자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추론해서 그게 최고의 선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인격이 아니라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우리가 용기를 사랑한다, 선을 사랑한다, 미를 사랑한다 할 때는. 나 자신이 그것을 애호한다, 즐긴다 하는 것이지 거기에 전부를 바치고 온 힘을 기울여서 그것이면 전부다 하고 자기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그로말미암아 인격적인 가마를 받아 만족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 철학적으로 하나님을 접근해 가지고 어떤 인격제가 아닌 어떤 그런 고상한 그 존재가 아닌가 추론을 해 가지고 접근해 봐야 진짜 그분을 사랑할 수 없다 응.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부터 쉽게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응. 응. 그냥 보통 좋아한다, 그것을 즐긴다, 그것을 마음가운데 염하고 생각하고 있다 하는 의미를 사랑한다는 말로 표현합니다만 하나님을 넉넉히 사랑한다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추론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추론해가지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충분한 내용을 인격적으로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충분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게 정당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을 안 하고 신학 공부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아는 게 아니죠. 실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 사, 사, 사람을 바꾸는데 생생그 습관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니까 그그 그 사람의 생활을 바꿔 버리니까. 진짜 아는 것은 그 생활을 통해서 교회 한 분자로서 그 충만한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걸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그게 아는 게 아니죠 그냥 공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그 그분의 그 존재성에 대해서 그냥 저기 그 정리해 놓은 것들을 그냥 안다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실제 그게 사실은 정상한 신학 공부는 내 들어가서, 내 속에 들어가서 한번 누려져서, 그 관계 속에서 나와야죠. 아,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진짜 그거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그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야죠. 생각과 말과 행동. 그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넉넉히 사랑한다는 것도 우리가 잘, 관계 속에서 관계 속에서 충분히 그것을 누려가면서 그것을 어 말을 해야지 그게 정당하죠. 참 사랑의 대상은 인격자야함. 다음으로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를 위해서 무엇을 다 바치고 노심초사해서 정력을 다 기울이고 기울이기를 아끼지 않으면 최고의 사랑인가할 때 반드시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사랑한, 하 부모도 부모 나름이겠지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은, 뭐 어떤 사람은 자기 목숨을 다 하도록 사랑하잖아요, 자식들을. 근데 그게 참 사랑인가? 그건 인간적인 사랑인데, 그걸 참 사랑이라고 할수 없죠. 뭐 이따가도 보겠지만, 이제 어떤 신념을 위해서 내가 그, 이 국가를 위한 애국, 그, 저 국수주의자로서 이 국가를 위해서 내가 그 국가를, 국가의 한 분자로서 내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참 사랑인가? 또 불교도, 이교도들도 자기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잖아요. 근데 그게 참 사랑인가? 그러니까 그 열정적으로 사랑을 해서 죽는다 해서 참 사랑이 아니다 다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에서 사람이 어떤 주의나 신념이나 이상이나 어떤 목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가 어떤 주의나 신념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으니까 그것들을 더없이 사랑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그러한 사랑은 차원에 있어서나 질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나 혹은 사람에 대해 대한 사랑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라는 말은 무엇과 제일 가까운가 하면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는 말에서부터 추리해서 올라가는 것이 제일 가깝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참 알아가는 사람들은 참된 지식을 갖고 참된 행위를 그계시에기초해서 충분한 명료한 계시를 기초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진짜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나요? 내, 내 인생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현실에 나를 다 들여가는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주님이 주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고 하나님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그러고 사람 사랑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사람 사랑하는 걸 신이 다 인격으로 다 보여주셨잖아요. <웃음> 이게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생각이 진짜 그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인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인격적인 변화가 없는 사람이 과연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인가 이 생각을 해봐야지 생각이라는 게 뭡니까 생각? 헤아리고 판단하고 인식하는 것 따위의 정신작용. 철학을 한다고 할 때는 생각을 생각한다고 해요. 내 생각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갈래를 이렇게 나누, 나누는 거죠. 인간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그래갖고 어떻게, 아, 어떻게 교육하는 게 가장 좋은 생각으로, 좋은 사상, 생각에는 사고 사 사고라는 것들 들어 있고 사상도 들어 있어요. 생각이라는 거, 생각이라는 그말 의미 속에 사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사상 어긴 사상이 들어 있는 거, 사상적인 체계가 있는. 이건 우리는 그냥 어떤 사람들은 뭐 이제 자, 이 세상에서 가장 그잘 살아가는 건전하게 살아가는 방법 세 가지 뭐 얘기하는데 뭐 운동을 필히 해야 되고 건강해야 지 되니까 운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독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글쓰기를 해야 돼. 고 자기 독서를 통해서 명료하게 인식한 것 이해한 것들을 다 정리하는 거죠 정리해서 써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건 일반적인 건전한 자 저기, 인간의 그 삶의 그 건전한 세 가지 원칙인데요. 우리는 그걸 뛰어넘죠. 단순히, 그냥, 단순히 이 세상을 그 상대적인 시각에서 정리해갖고, 요 짧은 백년이라고 하는, 뭐, 길어야 백년인데, 그 백년의 한계 안에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영생과 관련된 삶을 생각하고, 정리하고, 글 쓰는 거잖아요. 그런 걸 독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그이 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리한 것들 역사적으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정리한 것들을 우리가 과연 그렇다고 생각하고 또내가 나에게 깨우침을 준걸 생각을 산그 인식 내 안에서 들어가서 인식 작용이 있어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셨으니까 그내 말로 글쓰기를 할수 있는. 틀리죠. 세상 사람들이 독서하고 글쓰는 게 하고 이 신자가 독서하고 글쓰는 게 차원이 달라요. 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통을 하는 사람들이 그 벌써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글쓰기 할때 틀리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냥 철학자들이 아, 말하는 그런 사랑에 대해서 논하는 게 아니고요. 상대적인 사랑으로 그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 사람들은 뭐 짧게 경험한거나 뭐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을 이전의 과거의 역사적 내용들 뭐 그런 것들을 정리해 가지고 머릿 속으로 그리고 마음 속으로 그 이렇게 정리해갖고 작정해서 한 사상 체계를 이루는 건데, 근데 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에 그런 그런 사랑을 그그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을 얘기하는. 게 주의, 신념, 예술품 이상, 혹은 위대한 덕 이런 것들을 사랑한다는 말은 가장 미미하고 적게라도 사람, 사랑 사람 하나를 사랑한다는 말과는 같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말 인격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사랑, 사랑이라는 말은 하도 널리 사용되다 보니까 세계 여러 나라의 말을 조사해 보더라도 사랑한다는 말을 그렇게 넓은 범위로 쓴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관념, 사상, 주의, 신념, 이상, 덕 이런 것들을 사랑한다는 말 이외의 다른 말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미미하고 연약할지라도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은 사랑이라는 말 말고 다른 말로 표현해서는 항상 부족한 것입니다. 그 우리말 사전에 그때 사랑이 뭔가 그 전에 말씀드렸었죠? 사랑 다른 사람을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걸 사랑이라고 하고요. 다른 사람을 아끼고 위에서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도 사랑이라고 했고요. 어떤 사, 대상을 매우 좋아해서 아끼고 즐기는 마음도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이 사랑과의 관계, 관계 속에서이 사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것을 얘기할 때는 사랑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랑이라는 말은 독특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라는 말을 쓸 때는 하나님께 대한 애호, 존경, 숭앙, 높임 혹은 그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다든지 자기의 생의 모든 것을 거기다 부어 넣는다든지 하는 그런 의미만을 가지고는 부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신념이나 이상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일도 있는데 그와 비슷하게 하나님께 대해서도 철학적으로 위대한 이상, 위대한 사상, 위대한 목표, 위대한 신념의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목숨을 버리는, 버리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철학자들이 자기 신념을 굽히지 않고 죽잖아요. <웃음> 아까 뭐 국수주의자들, 애국주의자들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웃음> 근데, 이제 그게, 음. 충분한 사랑인가. 하나님께서 개시하신 그런 사랑인가. 여기 또 불교에 대한 예를 들었어요. 불교에서, 어, 불도의 그 사홍서원이라는 것, 네 가지 큰 서원이 있는데, <웃음> 각오가 있는 거죠. 첫째가 이제 법문 무량서원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문. 불교의 불도라는 것은 더없이 막대하고 풍성한 것인데, 그것을 끝까지 배우기를 바란다. 얼마나 이게 좋습니까, 이게. 불도의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깊고 넓으니까, 그걸 끝까지 다 배우겠다. 그게 첫 번째, 불, 불교를 믿는 사람들의 서원의 첫 번째다. 둘째는, 중생무변서원도라는 것이 있. 가 없이 가 없이 끝 없이 끝 없이 많은 중생 모두를 제도하기 바란다. 이건 이이 불교도요 자기라는 게 없어요.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이제 어떻게 못해서 그렇지 이론은 자기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불도무상서원성이란 한량없는 불도를 이루겠다 네번째로는 번뇌무진서원단 끝없이 끝없이 많이, 많은 이많 번뇌를 다 끊기를 바란다 정리하면 번래를다 끊고 불도의 깊은 도리를 잘 배워서 무한히 많은 중생을 건져내고 한량이 없는 이 불도라는 것을 이루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서원입니다. 굉장히 좋죠.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불도에 빠지는 이유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이게 불교가 하나의 철학이라고 그러는데 종교라기보다는. 이런 사상을 갖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여기에 매료돼가지고 져서 살아가려고 합니까? 그 라마교 제가 그 참하고도 봤을 때도 라마교에 보면 오체투지라는 게 있잖아요. 세 걸음 걷고 오체라고 이마하고 양 팔꿈치하고 이 무릎을 닿는 게 오체투지란. 그게 땅 땅의 전체가 다 닿아야 돼. 세 걸음 걸고 손 손으로 합장해 가지고 세번 치고 그러고 엎어져서 그, 오체 투기를 하고 또 일어나서 새 걸음 걸고, 이런 식으로, 뭐, 몇천,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2천키로를, 그걸 뭐, 몇백일을 걸려서 가요. 그 사람, 그 사람들은. 그, 가면서 뭘 하냐면, 이 세상의 중생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중생들. 죽음에 매어서 어, 홀수할 수 없는 이런 중생들. 이그 사람들 그거 할때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짓말 안 하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오체투기를 하는지 몰라요. 내가 시내를 건너가려면 시내 길이만큼 미리 재가지고 여기서 오체투지를 한 다음에 건너가서 거기서 다시 시작해. 그렇게 이제 거짓말을 안 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웃음> 대단하죠. 그 라싸라고 하는 그 그, 라마교 사원이 있는 그 도시에 가가지고는 거기 그 2100km나 되는 그 거리를 가가지고 거기서는 10만배를 해요. 10만배. 10만배를 하는데도 그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그게 절대 자기를 위해서 하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하지 않아요. 그거 하고, 뭐, 라마 승이 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조금 득도해가지고, 나름대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이제, 그, 그게, 그런 사랑이, 그게 이제, 그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이 죽음에 매어 있고, 이 불쌍한 번뇌 가운데 살아가 있는 죽음에 이르는 모든 번뇌 가운데 살아있는 중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근데 그게 사랑이라고 할수 있나, 우리 아무튼 이렇게 해서 누구를 사랑해서 이런 식으로 목숨을 버리면 그게 참 사랑인가? 이게 불제자들도. 이제, 뭐, 단순히 그 부처를 위해서, 시달타를 위해서, 그, 목숨을 버렸다 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사랑이나 미움이라는 것도 다 번뇌에 불과하니까, 이런 것을 다 벗어버리고, 청정계 아주 그냥, 그, 그 명경주수와 같은 청정계에, 에서 말이죠. 중생을 제도하고, 불도를 이루어 나가겠다. 이런 큰 뜻을 이루어 나가려고, 불도를 널리 펼쳐나가는데, 나라의 법이 그걸 엄격하게 그만이가 자기 신년대로 하다가 순교도 하는 것입니다. 이 차돈 같은 분이 이제 그렇게, 이렇게 순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위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나? 그럴 수 없단. 인간적인 사랑도 위대하지 못하고. 다 상대적인 사랑. 이렇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한 사랑이 없다. 이게 어떤 뭐 주의 신념 이런 걸어 <웃음>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사랑 그 사랑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 거죠. 분명히 인격체 가장 자기가 사랑하던 친구라는 게 친구는 말이 그죠? 혈족애를 가진 사람을 친구라고 하지 않죠. 부모 자식간의 사랑을 그 친구의 애라고 하지 않죠. 친구는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진짜. 그래서 부모에게 못할 말, 자식에게 못할 말, 친구한테는 하잖아요. 진짜 친구한테는 하죠. <웃음>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데,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이 그, 그거에 기초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 <웃음> 가장 가까운 친구는 결국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가까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큰 사랑이 없다. <웃음> 어떤 신념이나 이상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해서 그것이 위대한 사랑이 결코 되지 않습니다 참사랑이 되려면 인격적인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웃음> 인격자에 대한 사랑과 이그 인식과 느낌이 쏟아져서 나와야 그게 참사랑이다 어떤 부분만 사랑하면 완전하고 충분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왜그 사람을 사랑하느냐 하면 사랑하는 이유가 다 제각각이에요. 덕이 있으니까, 뭐 훌륭하니까, 그가 아름다우니까 하는 이유가 다 있겠지만 그의 아름다움이나 훌륭함을 사랑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그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참사랑이라고 할 때는 한 인격자를, 한 인물을 전체적으로 사랑하는 거지. 그의 손만 사랑합니다. 발만 사랑합니다. 눈만 사랑하면 뭐 그것은 결국 참된 의미의 사랑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한 인격에 대해서 나의 전인격을 그리로 기울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울어지되 나중에 자기의 인격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자기의 존재까지 잊어버릴 수 있는 정도가 되면 그것이 큰 사랑입니다. 이것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입니다. <웃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이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친구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애틋한 심정으로 그리워하고 서로 아끼고 살펴주고 보듬어주고 서로 존중해주고 이게 사랑이죠 주님이 그렇게 죄인인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의 외적인 조건 없이 인격으로 사랑해 주셔. 그러니까 그 인격으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상대 보고 기분 나빠하고 이 상대 보고 기분 나빠하고 상대 상대를 보고 이게 이제 위아래 롬나지를 주는 거는 이게 알미니안이에요. 그 칼빈주의자가 아니에요. 진짜. 외모를 보고 아. 저 사람은 나한테 격에 맞아 자기 격을 딱 정해 놓고 있는거지 그그 수준을 정해 놓고 아그 사랑에 그, 그게 그 사랑이 아니다 그런건 사랑은 아니야. 진짜 사람을 사랑하는 건 우린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데 친구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건마땅한거죠마땅한거죠다 알지 못해도 사랑 이게 여기 이제 설교를 녹음한 곳으로 들을 때 문제점을, 이게, 이때는, 이게 이제 73년도에 된 거, 된 거니까, 이때는 성약교회가 그, 저기, 녹음한 걸 들었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제 한계를 얘기해요. 목소리로 듣는 것이 진짜 그 사람의 인격을 인식하고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나? 그거보다는 영상으로 누리는 게 훨씬 더 이제 더 오감으로 조금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은 만남이잖아요. 만나서 촉촉촉각이 굉장히 시각도 중요한데 촉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소경들도 사랑하는 게 촉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낌이잖아요. 있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게. 오감으로 느껴지는. 그 촉각으로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소경들도 사랑하고, 규모거리들도 사랑해요. 느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인격적인 만남으로 사랑을 표현해야지, 교회원들은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게, 그래서 그렇고요 서로 만나면, 서로, 이제, 뭐, 속을 교통하는 거죠. 주님이 내 속에서 일한 걸 교통하는 게이 진리의 교제잖아요. 그래야 시험이 안 들어요, 사람. 그래야 사단의 미혹에 안 빠진다고. 그래야 그저 사람 아, 아담과 하와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실패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재현하지 않는다. 재현을 말로만 살아하고너 알아서 나내밤 내가 먹은. 니네 밤, 니가 먹고잘 살아, 그냥. 그 정도 서로 생각해주고 삶은, 그건, 못, 그, 상대적으로도, 그, 못, 못된 놈들 많은데, 그, 그것보다 훨씬 낫지. 이렇게 하면 이게, 이게 참 누추한, 저급하고 저열한 사랑이 되는. 거 진짜. 그러니까 우리는 참된 사랑을 과연 하나? 이걸 날, 날마다 반성을 하고 성찰을 해야 돼요. 사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의 말씀으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이 사랑을 내가 과연 누려가는가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그걸 체현하고 그 살아가는가? 그런 걸 생각해야 <웃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라는 건다 공년불입니다. 공년불. 그냥 이 일반 저, 저 종교에서 아까 불교 뭐 라마교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말하는 수준에도 못 미치면서 이게 더 욕먹는거죠 사실 일반적인 사랑에도 못 미치는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면 이게 참 음, 부끄러운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